h a n k you. 지로구나. 그때요 흥부가 돈한 끼미를 들고 오는 뒤 이런 가관이 없던 것이었다. 흥부가 좋아. 둥글둥글 둥글 도는 눈 돈돈돈 돈돈 돈돈 돈돈 돈돈 눈바라 유부하라 큰 자식아 건한날 건너가서 너그 백분님을 모셔오너라 있나? 엊그저께까지 박흥보가 문전 걸시을일삼들 I see I s h t y o a h w